잘 지내, 요즘 잠이 좀 많아졌어. 그것 말고는 거의 똑같은 나를 보내. 여전히 아침만 거르고, 커피숍에 들러서, 하루를 시작해. 요즘 이상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누구 말로는 너 요즘 너무 예민하대 여전히 사랑은 어렵고 전화기 속에 날 사진들 보면서 하루를 보네 내가 날 하니까 날잘 하니까 도몇번씩 그대로 돌아가 는걸보 니까 이런 날보 니까 돌아, 보 니까 잊은날것같 아. 예, 예, 예전 이나 그곳 에있 어, 그대로 머물러 있 어. 잘 지내 요즘 말이 좀 없어졌어 사람 만나도 재밌지가 않아 여전히 하루는 버겁고 내일이 하면 또 달라질까 하는 생각에 난또 하루를 견뎌 내가 나를 아니까 오도몇번씩 그대로 돌아가 는걸보 니까 이런 날보 니까 돌아, 보 니까 이제 날것같 아. 야, yeah. 여전 히 나, 그곳에있어 그대로 머물러 있 어. 내 기분은 어때? Yeah. 아무렇지 않는다 괜한 말을 꺼낸 건 아닐까 시간은 계속 가니까 그나마 위로가 돼 yeah. 언젠가 분명히 잊어 그때가 올 거라 믿어 잘 지내, 요즘 잠이 좀 많아 졌어. 그것 말고는 거의 똑같은 하루 보내. 여전히 아침은 거르고 커피숍에 들러서 하루 시작해. 요즘 이상해 머리속이 복잡해졌어. 누군 말로는 너 요즘 너무 예민하대. 여전히 사랑은 어렵고 전화기 속에 난 사진들 보면서 하루를 보내. 그대로 머물러있어 나는 잘 지내, 요즘 말이 좀 없어졌어 사람 만나도 재미지가 않아 여전히 하루는 무겁고 내일이 오면 또 달라질까 한 생각이 난또 하루를 견뎌 내가 널 하니까 잘하니까 더 이해가 안돼 yeah. 하루에도 꼭몇 번씩 그대로 돌아가는 걸 아무렇지 않은데 괜한 말을 꺼낸 건 아닐까 시간은 계속 가니까 그나마 위로가 돼 yeah, yeah. 언젠가 보면